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전 시간에 제가 한거 어, 제깔에는 좀 잘했다고 생각했어야 알아듣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좀 조금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는데써 이해가 아니고 써와 해입니다 그래서 쓰리 바구 단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그거 정정하니까 전 시간 거써 이해가 좀왜이왜 나오지 근데 제가 그 순간적으로 착각하면 계속 그렇게 그냥 물려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써 이해가 아니고 써와해 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가지 가지고 자, 써 봐, 와봐 까지는 잘 됐는데 아주 그거는 우리 뭐 퍼펙트 정도가 아니야 이게 는 애터미를 따라올 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눈 저 감는 저한 100세까지 산다고 그래도한 30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제눈 감기 전까지 애터미를 능가하는 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문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가 없, 없었는데 애터미 같이 이렇게 훌륭한 애터미 너무 쉽게 너무나도 잘해놨기 때문에 그 서와 해 해봐 해봐의 그문간에 직급 도전파들이 초창기서부터 딱 도사리고 앉아서 해봐 시스템을 제대로 해봐 이렇게 시스템이란 건 이런 거야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일분 스피치하고 액션파이브만 이렇게 하면 돼 일주일에 한 번만 2 시간 정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만 해서 그냥 하니까, 그 할머니 같은 분은 와갖고, 어, 그거야? 어, 거, 저게, 저기, 저기, 아메이는 저 일요일날 합니다. 일요일날. 일요일날 각 가정에 모여갖고, 그 스폰서 집에 모이거나, 여권인 되는 집에 모여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1년 365일을 해요. 일요일날 딱 그렇게 하니까, 어느 그룹이나. 근데 우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깐에서 거기서 딱 깔리는 거예요. 아미는 우리 앉았던 자리도 못 쫓아옵니다. 서바, 와바까지는. 근데 해바에서 완전히 거기서 백대빵으로, 백대빵이 아니고 직급도전이 쉽게 얘기해서 그 직급도전 완장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거의 뭐 임페리얼 거의 다 되신 분들, 크라운 되신 분들 거의 그거 안 하신 분 없어요. 그거 앞잡이 제일, 아, 선두에서 서했죠 초창기니까 됐,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문화를 냉겨라냐면은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줌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대로 하는 문화를 남겨놓은게 아니고 앵벌이 문화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한 3개월 몇 개월 이렇게 지나면 은아 나도 그 앵벌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앵벌이가 앵벌이를 낳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해서 아 3개월 정도 지나고 4개월 정도 지나면 아 이제 우리 갈때 같이 가야죠 막 이렇게 해갖고 어, 다 전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와갖고 어 이게 시스템인가 비요 경험을 안한 사람은 경험을 안한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아 이게 시스템인가 비요 그러고 가 그 다음에 또딴 데에서 뭐다이너스틱이 뭐니 했다는 사람들도 수렁처리도 했으니까 뭐 하나 말아먹고 뭐 3천만원 날려먹고 2천만원 날려먹고 그때 당시 2삼 30년 전에. 그러고 온 사람들이니까 오죽한 걸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는 방식이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어차피 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다단계라는 소리, 피라미드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아미 하는 사람들은 그거 저 제대로 하는 사람들 딱 보면 진짜 캐리어, 어, 커리어 워먼 같고 진짜 뭐좀 워킹걸 갖고 제대로 뭐좀 하는 사람들 같지 않, 않으세요? 딱 육군사관생도 같은 나름대로 포스나 복장이나 모든 게 그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스템이 탑재가 자기는 탑재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뭘 했냐고 1분 스피치하고 액션파이브만 한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가 이런 가벼우 그러고 한 거예요. 뭐 생각하고 시스템 저처럼 연구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할머니처럼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 하려고 해봐 그래갖고 뚜껑 날라갖고 가 와바까진 잘 돼가지고 딱 하려고 그랬더니 꼭 문간에서 딱 어느 문간이나 전국에 1300개 센터 어느 문간이나 다 그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만들어느냐또 자꾸만 그거를 복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앵벌이 그래 놓고 꼭 하는데 아유 저도 그랬어요. 아 여기 우리 국장님도 그러셨고 여기도 그렇고 옆에 형제도 그렇고 누구도 분위기 보니까 진짜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인가 봐 그래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 나도 그, 그 맛을 알지 어. 그러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앵벌이가 앵벌이를 남는 거예요 그 먼저 하는 앵벌이들은 아주 지독한 앵벌이가 됩니다 이제 빗기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아니면 자기가 한거 이상 뽑아 먹으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그러니까 저, 저 지금 욕 무지무지 먹고 있어요, 지금도.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개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저 종로센터 못갈것 같아. 맞아 죽을 것 같아. 석세스 세미나 못갈것 같아요. 전죄 중에 하나도 없는데 못갈것 같아요. 그냥. 저는 보면 그냥 뭐 아주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여기저기서 들리거든요. 제가 못갈것 같죠. 전 네. 그런 거눈 하나 까딱도 안 하니까 제가 갈 때가 되면 다 아무 데나 갑니다. 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 자, 앵벌이 문화, 써, 와, 해 중에서 해에서 문간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갈린 겁니다. 그래서 5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깜깜하고 그러고 나서 다 수동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요. 야, 너는 읊어라. 그래. 그래.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거를 구독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마음도 제가 충분히 해요 그래서 그냥 몇 사람이라도 굳이 내 그룹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형제 그룹이든 뭐하고 핸드폰 센터에 모여 있는 사람 아니면 또타 센터에 있는 사람하고도 하자고 들면 하거든요 줌으로 하는데 무슨 뭐 그런 게또 어디 있습니까 전화 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마이크로거 드세요 그래서 어저 듣는데요 그럼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이거 인, 인터넷 같은 거잘 못하고 뭐 제가 나이가 그러니 뭐 컴맹이죠 뭐 사실. 뭐 이렇게 조합하고 카톡 날리고 이런 것도 잘 못합니다. 뭐 링크 이렇게 복사해서 날리고 이런 것도 지금 못해요 잘.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제가 좀 잘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준방에다 모아놓고 어디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제가 뭐 출장가서 가리키는 거 아니니까 뭐돈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도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갖고, 아, 이런 거였어요. 그럴까 하면 아주 평생 저는 못 있거든요. 지금 아자줌이나 저김영하 팀장이나 기사한 사장님이나 뭐 등등등 최혜희 최옥 사장님, 그리고 각지에서 지금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하고 재작년, 재작년 6월 13일서부터 아자줌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아직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오토 판면서 됐어요. 여기는 되게 웃긴 게뭐냐면 그, 그렇게, 앵벌이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직급 도전 그걸로 그것도 그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건 사기 시스템이지 완전 작당해서 삐끼 따로 있고 그것도 옆에서 들러리 서줘 옆에서 또아 아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협자 그런 문화 속에서 여태까지 버티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자 그거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자 국장이면 허리거든요 허리 중에 아주 진짜 팀장과 판매사를 또 이렇게 끌어올리고 또위 윗분들 위 저기 본부장하고 총장하고 그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는 그분들인데 국장이 되면 못해도 4, 50명 정도가 모여야 됩니다 직급자만 하더라도 제대로 갔다면 어느 국장 중에 애프터 미팅 한다면왜 애프터 미팅을 못하는지 아세요? 국장이 됐으면 최소한 직급자 판매사 이상 간 사람들만 하더라도 4, 50명은 최하 모여야 돼요 우리 서열로 이렇게 보면 근데 어느 국장, 어느 센터나 가면 보 국장이 이렇게 우리끼리 좀 얘기 좀합시다 그러면 꼴랑 대여섯 명이나 보일까요? 그게 현실이니까 쪽팔려서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문이라는 게 백일하에다 록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디 국장이 돼 갖고 대여섯 명밖에 사업자가 없어 미팅에 나오는 나와 있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들이야. 그나마도 졸고 앉아 있더라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 바람 잡으려면 또 바람 잡어. 아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 팀장 갔는데 뭐 이따 소리나 했었고. 협잡 때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관도 못 들어가 봤어요. 이 대단한 애터미에 시스템의 C자도 모르는 분들은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라는 총, 그걸 총장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것도 오픈, 오픈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제오픈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그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희국장 정도 10년 하시고 국장이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들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아, 댓글 그렇게 한그점 시간에 얘기했던 그분처럼 이렇게 댓글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분한테도 제가 이걸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제가 좀 배우는 한이 있든 아니면 또 젊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져서라도 그것만 해주면 제가 나타나서 아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래? 이때, 아, 1분 스피치기를 이렇게 하는데 5분씩이나 하신다고? 아, 그리고 우리는 했는데요 처음에는 재밌어 하더니 한한달 정도 이렇게 하더니 그때부터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 갖고 뭐니까 그러니까 재미없어 해요 그러고 그냥 말들을 너무 그냥 막 그냥 산만하게 그냥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그냥 막 하고 그냥 1분 스피치로 못 마치겠어요 3분 5분 어떻때 7분 나이 좀 드신 분이 오면 10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때 요것도 이런거 등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거 얘 입을 또 이렇게 막또 이렇게 하면 아주 이, 이런 소리도 나고 아주 웃겨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 한대요. 전 청계천 황학시장에서 2,000원 주고 샀거든요. 어.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 그, 그, 그 스피치 한 사람도 개면 적어서 웃고, 옆에 있는 사람도 웃고, 같이 까까까 웃으면서, 그정 노래 자랑 같은 분위기야. 이거 진짜 아주 효과 대단합니다. 5,000원짜리 치고는. 막뭐 이런 것도 써가면서 재미나게 운영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영국 배우 아니거든요. 영국 배우가 처음부터 대사를 그냥 줄줄이 외는그저뭐 뭐야 이순재 씨 같은 그런 분이 어딨겠습니까 신구 선생이나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는 그 분들도 버벅거리고 한마디 가지고도 그냥 식금땀 흘리고 했던 분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렇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오는 해봐 그 문간에서 그 직급 도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이 앵벌이 시키려고 딱지느 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조직으로 들어가서 더암쪽으로 조직이 잘못 분화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떠들고 있는데도 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성공해 그분들은 그냥 한 수십 명이 와서 오토 판매자가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그냥 커피 쏘고 뭐하고 그냥 뭐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지 아세요 그분들은 자기는 8년, 9년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저희 이 시스템을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실행해 옮기기 전까지는 그나마 7, 8년을 했는데도 수동판매사였대요. 수동판매사. 수동 판매사. 그게 수동판매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사람 대단히 양호한 거예요. 그래도 네트워크 있어요. 아주 끈기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을 같이 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했냐? 지금 오토팀장 간데요 우리는 오토팀장 됐다 그러면은 내년 6월, 7월이면은 오토팀장 거의, 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옷 여기 와서 판매사 달성하자마자 13개월을 갔다가 그냥 수동 없이 그냥 자동으로 13개월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 보니까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그분들을 다지기를 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분들이 또 반판을 거쳐서 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내년 6월, 7월 달에 이렇게 돼서 오토, 아 오토다이아몬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오토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만 원이에요. 그냥 바로 리더스로 들어갑니다. 오토다이아몬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달 있다 보면은 그냥 리더스에 들어가요. 왜? 네트워크 가 깔려 있으니까.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저 밑에 있는 분들이 같이 배웠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미팅에 참여하고 스피치하고 또 거기서 또 깨닫고 또 뛰고 막 이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에온 사람들이 얼굴이 밝은 이유가 그거예요. 스피치도 다 잘하죠. 그리고 얼굴이 살아있다고. 왜 그러냐? 돈이 되면 살아있게 돼요. 근데 스피치를 그러면 다 잘해야 되나?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피치는 너무 유창하게들 다들 그냥 일곱여덟 명이 짜고 치듯이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한 사람이 의심합니다. 저거 온거 그냥 들들들 떨면서 읽는 사람이 없나? 말하다가 또 그냥 실수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뭐, 이,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그 날것이 주는 아주 그 생생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을 때 새로운 한 사람이, 어우, 이거 진짜 이거 진실하구나. 어우 오, 진짜 오,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이 오고 동질감을 느끼지 다누웠는데 유창하게 하면 그 일부러 유창하게 아, 못하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숙달되신 분들은 계속 신규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건 포지티브 시스템이라 그냥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신규들은 또그 날것이 주는 생생함대로 그냥 막 열이 갔다 저리갔다 막 해서 그때마다 그냥 또 위에 있는 분이 또 그냥 삑삑삑거리고 <웃음> 또,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거, 살짝만, 그죠? 무한하게,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정, 또, 안 되는 분한테는 또그 사회자가, 아 프리즈, 제발, 사장님, 용서, 그냥 제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애원하듯이, 그게 애교스럽게 그러면은, 어, 내가 너무, 너무 오래 했나? 뭐, 이렇게 눈치채고, 그한열 번? 대여섯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느껴지고 서로 간에 팀워크에 공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팀워크 사업이고, 1분 스피치는, 1분 스피치 포함 액션5 스피치는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소통도가 높아져요. 팀워크가 높아져요. 악교 아교, 아교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책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런 교부제도 사서 쓰시고, 아니면 이렇게 종이 있어요. 교회 가면 이렇게, 교회인가, 어딘데, 내때 가면 땡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면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정도한 비싸더라고. 한 3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뭉사에서 이렇게 하나 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조금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좀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또 그리고 이게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쉽게 유기적이라는 거하고 무기적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기화합물, 뭐할때 유기물. 그래서 무기화합물 할때 무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사전적인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왜냐면 유기적이라는 거는 생물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는 거를 갖다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무기적인 건 뭐냐? 생명이나 활력을 지니고 있지 않음 또는 그런 것 이런 거를 무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결합체들을 무기적 결합체, 무기적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합물이 될 수가 없죠. 무기 무기물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말 말 자체는 우리가 하는 스피치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말그 자체일 뿐이에요. 무기적인 겁니다. 물, 흙, 공기, 광물 뭐 이런 거는 각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각자의 고유 무기물들이에요. 각자 그 자체일 뿐입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돌하고 돌하고 무슨 뭐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섞였다고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물이 돌은 돌이고 물은 물일 뿐입니다.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돌이냐? 물에 가라앉아 있는 돌이냐? 물을 막고 있는 돌이냐? 그거에... 그 많이 쌓아놓으면 막고 있는 물이 되는 거, 그거일 차이지 돌은 돌이고 물은 물일 뿐이거든요. 그게 무기적이에요. 유기적이라는 거는 생물체처럼 서로 붙어서 떨어져 있으면 걔가 기능을 못 해. 근데 시스템의 정의를 본다 그러면 시스템은 유기성이 없는 거는 시스템이라고 하질 않아요. 공장의 시스템이 했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여기에 주원료인 요게 들어가면 그 부원료인 그거를 녹여주는 뭐가 적정량이 어느 시간대에 몇분 동안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또 그거를 교반을 시켜주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짝짝짝짝 시간이 맞게끔 딱딱 그, 그거에 맞게끔 유기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져가야 분량이 아닌 정상품이 나오는 게 공장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는 인간들이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유기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기적으로 그럼 왜그 어렵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 얘기대로 써봐 와봐 해봐 거기에서 해봐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서로가 1분 스피치를 막 하다 보면 새로운 한 사람이 누가 듣고 왔든 간에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듣고 온 사람 얘기는 안 듣는데 딴 사람들 얘기 듣고 저 사람 내 나, 나야 나랑 똑같아 상황이 아이고 저분이 스포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생각나네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이 시스템의 골, 골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 같고 원래 스폰서 말을 잘안 들어요 가까운 사람 말안 들어요 남이 얘기 듣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그 사람이 객관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그 사람들이 그냥 공중에다 쏘는 건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유기물처럼 이렇게 뭉쳐서 그게 움직여지는 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자 시스템, 제가 지금 여태까지 3년 동안 얘기하는 이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유기적인 그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돌은 돌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잖아요. 그런 무기적인 그 결합체 있잖아요 그거는 서버 와바까지 잘 됐어 그래서 센터에 문을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무기적이냐 유기적이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무기적이면은 나는 나 너는 너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성공 나는 관여 안하면 돼뭐 어차피 자영사업인데그 개념대로만 한다 그러면 진짜 무기적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것만 진짜 각자 따로따로 해서 자영사업 하나만 개념만 가지고 복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래갖고 그것만 하더라도 성공합니다. 단무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유기적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 무기적인데 무기적인 것보다 더, 더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직급 도전, 앵벌이 그 문화가. 유기적으로 가는 걸다 막고 있어요. 무기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려고 뭐 하도 그것도 다 막고 앉아 있어. 지들이 말이고 올 때. 지들, 지들이 하는 게 맞대. 이렇게 회사에서 가정적인 무슨 추가제재조치 해고 한다는데 자기 모른데. 그런 거 모른데. 총장이 냈는데도 모른데요. 몇분하고 얘기했는데, 어, 난 몰랐는데. 요 센터장들이 얘기 안 하던데. 전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적으로 그냥 너 하는 대로만 그냥 너 각자는 각자니까 알아서 하셔. 자영사업이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것만 해도 이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았어. 근데 무기적보다도 유해적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자, 정확하게 보면은 딱 들어와요. 센터에 딱 들어오면 두 갈래로 갈라지죠. 직급도전 하는 파, 카드 거어서 가는 거, 거기에 삐키가 되든, 거기에 협전맨이 되든, 뭐 이렇게 가는 그 조직 한 10%, 20%. 그 나머지 80% 있죠? 80, 90%. 나는 카드가 없어요. 근데 소속은 여기니까, 여기 그냥 집도 가깝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여긴 나온 차선 못 하잖아요. 나온 차한번 대보세요. 할수 있나. 그러니까 못 하니까는 거기에 그냥 할수 없이 묻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저, 자기네들하고 그거 하니까는 왕따라는 문화를 시키죠. 이, 이, 이지매 시키지 않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이지매를 시키죠. 이지매를 시키면 쫓아내야지. 왜 딛고 있대? <웃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냐 센터피가 있거든 센터피 6%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것도 센터피 때문에 그 군더더기들도 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센터장 그리고 그 센터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도나스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 도나스 사회처럼 이렇게 센터장을 중심으로 거기서 이렇게 잔조 발언하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들 그들 간에 센터피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 그들이 보기엔 바보들이지. 예. 네. 그 거기서 센터피는 충당을 하고, 여러분들은 나 왕따 돼갖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센터피 열심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게 암적인 행동들을 하고 앵벌이 문화를 존속화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해야 돼? 독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독립이라니까 나저 만천하에 알리고 독립?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영사업인데 뭐 누가 그 사람들이 봉급죠 내가 몇 사람 모아서, 내가 아니면 나 혼자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기적, 무기적을 얘기했는데, 시스템은 유기적이어야 돼. 유기적이지 않은 거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는 게시 우리 애터미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고 우픈소리 하는 게 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기적인 것보다도 더 못한 유해적으로 돌아가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깨달아야지 아이씨 이제 난 없어 나 혼자야 언제 뭐나 혼자 시작했지 뭐 누구랑 같이 시작했어 그래서 옆에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80%가 왕따 아닙니까 다들 카드 긁어가요 여러분들 돈이요? 카드가 없는데 무슨 카드를 긁어가 상식적으로도 이건 아닌데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끼리 투합해서 하세요 그러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5, 6개월만 꾸준히 해보시면 은 아, 이게 이렇게 쉽고 재미나고 어, 하니까 그냥 생동감이 넘치면서 어, 그 중에서 또 진짜 발군으로 하는 분들도 나오고 또 그분들이 또 끌고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말 잘하는 사람은 또 뭐가 약하고 서울대 나온 애들은 머리는 좋은데 행동력은 떨어집니다. 이런 걸 해봤어야지. 모든 걸 머리로만 계산을 해. 머리가 또 돌아가니까.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뭐, 이게 안 돌아가고 그 할머니처럼.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삶의 지혜로 깨닫고 가는 겁니다. 행동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팀워크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관계를 갖다가 자교프 팀복에서 그 팀워크. 그렇게 팀워크에 맞아서 쫙갈때 그 밑에 그룹들도 복제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인쇄가 3대 4대 그 이상까지도 가는 인쇄가 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직급도 순사기 협잡으로 그게 사람들 꼬시고 그냥 앵벌이 시키고 그 사악한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들은 유기적으로 가긴 커녕 그건 당대도 못갈 뿐더러 지금 가다가 이제 앞으로 가는. 조치하지 않아? 가중적인 추가 조치하면 사라질 그룹은 많습니다. 지금도 사라지는데 무지 많아요. 옛날에 13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 다 살았으면 우리 남한 인구만큼 살아있을 겁니다. 회원번호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이런 순 엉터리 문간에서 유기 무기적인 정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처음 뭐해고자 하고 잡아서 눈먼 사람들 잡아 갖고 그냥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 요거 아무리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게 그런 인간같이도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문희 국장, 문희 팀장, 뭐 문희 뭐라고 해요 그게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그것도 끌어들여 갖고 카드를 긋게 하는 게 자기 지인을 끌어들여 그래놓고 그게 지인입니까 그게? 연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유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양심을 소이거나 상식에서 어긋난 짓거리를 하면 유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책 써놓은 거, 유튜브 한 거, 진실을 써놓은 거고 상식적인 걸 써놓은 거지, 그리고 상식적인 게 시스템입니다. 원칙이라는 게 상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식, 범주가 바깥에 있는 걸 갖다 제재하는 게 법이거든요. 원칙하고 법은 차원이 틀립니다. 형이 상학적이고 법은 형이 하학적이에요. 누구랑 부탁했어. 누구랑, 누구한테 줘 터졌어. 그런 형이 사학적인 사학,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오넌 아무 이유도 없이 왜그 사람한테 줬으니까 벌금, 뭐, 너 깜방에 들어가. 이런 형이 사학적, 하학적인 거를 다루는 게 법이고, 원칙은 이 상식과 이 사람의 양심, 이걸 다루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원칙 오개념, 뭐 제가 이것 또 얘기하면 또 따분하다고 그러니까 책에 얼마든지 써 있고 강의 무지 많이 해놨으니까 그거를 잘 곱씹어서 하고 그 원칙과 개념대로 오 개념 오 원칙대로 아까 얘기했던 1분 스피치 땡닥 막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리고 또 액션 파이브 그거를 재미나고 생생하게 하시면은 삼사 개월만 하더라도 재미를 붙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시스템의 성공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